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행 드로잉을 해볼거예요 펜과 수채화를 이용해서 해 볼게요 펜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가 가르쳐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채색하는 걸 직접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면서 오늘 그림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말로 살짝 설명하고 짧게 보고 바로 해설로 넘어갈 거예요 자, 연필 스케치를 살짝 하고 있죠 그리고 지우개를 좀 털어냈고 그리고 그 위에 펜을 쓰시면 돼요 바로 쓰셔도 되는데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연필로 하고 그 다음에 펜을 쓰는 겁니다 선종씨 아주 열심히 들어와서 매일 보니까 끝내줍니다 자 오늘 준비할 재료가 뭐냐면 스테들러 피그먼트 라이너예요 0.05, 0.1, 0.3 스프레이 다쓴 거에다 그냥 물 담아놓은 건데 그냥 일반적인 분무기 쓰셔도 돼요 그걸로 이렇게 칙칙 뿌려서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 그릴 사진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풍경에는 그릴 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다잘 그릴 수 있나 이거 공부하려고 그러면 난감하죠 그래서 풍경은 주의할 점들 한두 개만 조심하시면 그게 틀릴 일이 없어요 나머지는 나무가 좀 커도 되고 작아도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? 풍경에서 항상 중요한 건이 지평선이 되는 거예요 바퀴 하나만 더 설명드릴까요? 바퀴를 하면 여러분들 자꾸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죠?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수직으로 타원이 되게 납작하게 거주시면 돼요 스케치에서 좀더 꼼꼼하게 일러 드릴게요 지평선의 위치를 봐야죠? 도화지에서 가운데 쯤 있어요 여기다 꼭 표시를 한번 해 주시고 거기에서 길이 있다 그랬죠? 이 위치를 한번 보시고 거기에서 저기로 이렇게 납작하게 여기에서도 이렇게 오다가 앞으로 훅 나와야 돼요 이렇게 자여기 있는 나무 한번 보죠 요거는 앞쪽에서 자라 있는 나무 두 개가 있어요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나무는 얘보다 뒤에서 자라 있는 거니까 이쪽에서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면서 바로 해설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럼 스케치하는 것부터 자, 조금 진해지면 설명해 줄게요 바퀴도 그리고 자 여기까지 그렸는데 요거를 다시 사진을 보고 일러드릴게요 여기 번호판이 있어요 자 이러면 디테일까지 다 스케치 된것 같아요 이제 펜스는 요령 한번 살짝 보자고요 음, 여기 종이를 한번 보시면 둥근 느낌이 들죠 납작하게 하면 당연히 납작해 보이죠 자 납작한 거를 계속 겹쳐서 이렇게 거주면 이것도 또 둥그러지겠죠 쓰기 나름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펜으로 그리는 과정은 마무리를 했고요 자, 이 위에 이제부터 채색하는 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채색은 지금 즉석에서 보여 드릴 겁니다 재료를 크게 보죠 재료를 그래서 물감을 어떻게 섞는지 좀 보셔야 도움이 될 테니까 하늘부터 한번 칠해 볼게요 하늘 자, 하늘을 일단 물칠을 할 거예요 물을 붓에 흥건하게 묻혀서 쭉 하늘 부분에 자, 이 펜은 굳으면 코팅 된다 그랬죠 그래서 충분히 굳어 있으니까 물질에도 안 번져요 물질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렇게 돌려보면서 반짝이는 거를 잘 살펴보라고 했죠 지금 느껴지죠 요거를 물기를 좀 충분히 해서 잘 번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듬성듬성 지나가면 이게 구름도 되고 하늘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자 나무도 지나가고 이렇게 하얗게 남겨 놓은 부분은 이거 다 구름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멀리 흘러가는 구름도 되고 그래요 자, 더 진한 색이 필요하다 그럼 물감 조금 더 하셔서 조금 더 진한 농도로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이게 자꾸 밑으로 흘러내리는 게 싫다 그러면 이렇게 돌리셔서 기울여 놓으면 밑으로 이렇게 다시 반대쪽으로 모여요 나무를 칠해 봅시다 나무를 칠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나무는 녹색이죠 근데 그냥 녹색을 쓰면 절대로 안 돼요 자요 부분은 하늘하고 맞닿아 있죠 얘는 하늘색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하늘색 분위기를 가지고 그거로 칠해줘야 하늘과 어울리면서 나뭇잎의 색이 예뻐 보여요 잘 어울리죠? 선명하게 보이죠?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제 자동차 칠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잘못 묻었을 때 빨리 칠해서 휴지로 누르면 빠져요. 아주 진한데 여기를 넣어줘야 이 자동차가 정말 단단해지면서 이 금속성의 재질도 잘 나타나고 시원시원해져요.